너가 바로 그 씨바 가문에서 나왔다는 그 씨바견이야. 잠, <목소리> 저쪽? 아강아지아아아아아아 공격을 막는 방법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막았지. 이렇게 막고 한번탁 쳐서 이렇게 두 번을 이렇게 막고 이렇게 세 번을 막고 <웃음> 아니야. 그거 빙간 거야. 맞쳐. 이게 바로 학학학 권법이라고. 학, 학 아! 너네 뭐 들어갔어? 너네 네 털.. 뭐야 이거 뭐야? 이거 털.. 털법이야? 아 털법 당했어 막내! 동물이 부부다! 왜 그렇게 놀래? 야너 뭐했어? 뭐 야너 야, 뭐했는데 그렇게 놀래냐? 딱 걸렸어! 야 야, 딱 걸렸어 너 뭐했어? 너가 바로 그 시바 가문에서 나왔다는 시바 겸이야! 봐. 오늘 너에게 전면승부를 정하러 왔다. 아니, 왜 끼어드느냐? 아, 어떻게? 당신이, 당신이 끼어들 자리가. 아, 저, 야, 나 왕따 시키지 마. 야, 당, 당신이 끼어들 곳이 아니야. 내가 처리할게. 아, 저거 <웃음> 봐. 당신이 바로 시바 가문에서 왔다는 그 응. 저게 내발 내내 듣고 계신가? 쉬어. 누거 뭐였지? 어때? 내가 안 보이지? 야야 어때? 내눈 눈부... 너의 눈보다 내 손이 더 빠르지. 오하하하아라고기아 아, 너무 힘들어. 아, 너왜 아, 래 아, 아, 아, 아, 대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대 아, 아, 대 아, 너가 숨겨봤자 난 너의 아, 대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안두를 기다리고 있는 야비한 啊呜啊呜哈哈哈哈啊啊 시끄러워 응? 휴이 가지고 놀아야지 맞아 아니야